이게 뭔지 알아? 최근 응.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아빠가 자랑을 하자 자신도 할수 있다며 따라하는 매조미. 아니야 팔 이렇게 <웃음> 하는 거야. 근데 배영엔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. 그럼 오늘 아빠가 배영 알려줄 테니까 수영장 가자. 수영 장가기. <웃음>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어, 바로 나왔어제 실력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잠시 후. 아빠다. 왔어 아니 물에 들어가야 돼. 이 시계는 뭐람? 하, 이 시계로 말하자면 <웃음> 전세계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어메이지 핏 12... <웃음> 그냥 더빙으로 해라 <웃음> 어메이지 핏의 티렉스 프로2는 100m까지 방수는 물론 영하 30도의 초저온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미 국방부의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 15가지 규격을 통과해 네. 인스펙 인증을 받은 최적의 아웃도어 파트너입니다 고 있는 거뭐 뭘... 그만큼 열정적이라는거 아니겠어요 아 참고로 일반적인 사용기준으로 배터리 충전 없이 24일은 간다고 하길래 오늘 다 놀고 배터리가 몇퍼 달았는지도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럼 네. 이제 수영하러 가시보죠 왜 저... <웃음> 아주머니 한분이 물놀이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. 여러분들도 물놀이전엔 준비운동 잊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진짜 물에 이거 젖어도 되는 거야? 물 따뜻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도 7 0도의 고온에서도 버티는 시계인데 따뜻한 물이 뭐 대수겠어요 끄떡이 응? 없다 자 방수 확인 됐으니까 조끼 빌려가지고 안전하게 수영합시다 그렇시다. 그렇게 구명조끼를 빌려왔는데 좀 작아보이는데? 그렇게 아동같냐? 지금 입고 있는게 여성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건 약 1시간 뒤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수영 한번 가르쳐줘볼까 아버지가? 응. 자 먼저 심장에다가 물을 묻여 심장에다가 물을 묻히고 어딨다. 이런 데를 잡고 폼을 보니 오늘 발차기 배우는건 그런거 같고 오래뜨는 방법부터 알려줘봅시다 자 아버지가 배영을 보여줄게 사실 아직 배영까지는 배우질 못했습니다. 그래도 걔 떡같이 알려줘도 곧잘 따라 는매 좀이. 아, 그리고 이 시계가 진짜 놀라운 거, 별도로 수영을 체크하지 않아도 내 동작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영 모드로 맞춰서 측정 같은 걸 해줘. 수영뿐만 아니라 러닝머신, 실외 러닝, 사이클링 등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. 아무튼 그 뒤에도 매주미에게 열심히 수영을 알려줬는데. 어휴? 쓰러지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, 분명 배울 땐 잘했었는데.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죠. 내 운동하면서 심박수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내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드디메 조미가 놀기 좋아 보이는 놀이터가 있길래 와 봤습니다. 이거 타고 내려와 봐. 이러네 손이들 타는 건영 재미가 없지. <웃음> 이렇게 재미난 건 1인칭으로 봐 줘야 제맛이죠. <웃음> <목소리> 제발, 제발 멈춰줘. 메조미에게 관심 좀 끌어보기 위해 아빠가 폭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해봤는데 어? 물에서도 어김없이 불속성인 휴녀네요 물 올라갔어. 얼굴 때문에 가려졌지만 순간적으로 심박동이 103까지 치솟았습니다 놀란 심장도 진정시킬 겸 근처에 있는 스낵바에 왔습니다 물, 물. 특이하게도 물 위에서 운영을 하는 스낵바인데 다른 곳보다 물이 훨씬 뜨뜻하네요 뜨 <웃음> 보이는데? 거 앉아 있어 아니면? 어후. 아, 알았어 예, 저기. 저기 안에서 먹는 건가요? 아니, 저 애기 앉아 있는데 거기다 밑에 앉으시면 돼요. 아, 예. 안쪽으로. 아, 어, 어, 서 먹을 수 있어요? 놀라운데?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군것질을 하는 느낌이라 여기서 오는 배덕감이 장난이 아니네요.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뒤 이것 하면 소화 빠르게 되겠다. 라는 마네 씨의 제안에 타게된미끄럼틀인데 하는 무슨 먹은 것 죄다 역류 시킬 뻔했습니다. 자, 아, 방금 전에 타면서 와. <웃음> 제 심장이 터질 뻔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이 기분이 좋네요. 이제 2층에 파도풀이 개장한다고 하니 얼른 올라가 보죠. 근데 파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? 라는 경솔한 발언을 꺼낸 마네시는 어기 이분뒤파도에날아가 가족들과 생 이별을 하게 됩니다. 그리 100m 지점에서 기적같이 다시 상봉하게 된 가족. 는 <웃음> 다시 헤어지게 생겼네요. 메조미가 날아가지 않도록 튜브를 꽉 잡아줘야겠군. <웃음> <웃음> 파도풀 국룰이죠. 파도 입구 대기를 해봅시다. 아이일 때나 어른일 때나 파도풀은 변함없이 재밌네요. 늙어서 파도풀에서 놀려니까 몇 바퀴만 돌아도 힘이 딸리네요. 역시 이럴 땐 밥을 먹어야죠. 음! 딸팥! 예 떡볶이가 차갑네요. 짜장면은 다행히 따뜻하고 맛도 나름 괜찮았습니다. 밥다 먹고 바로 나가긴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실내보다 따뜻한 실내 수영장에서 조금 놀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. 가족탕이다 가족탕. 릴렉스 버블이래? 어. 오 뭐가 나와? 아닌가? 근데 저, 저, 방금... <웃음> 저 진짜 안 꼈습니다. 오.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오는데 뭔가 릴렉스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품량입니다. 자 다음은 종이배를 띄워 봅시다. <웃음> 생각보다 잘 뜨네요. <웃음> 시데왜 <웃음> 갑자기 이게 일어나냐고 어허, 전혀 힘준거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 뒤부턴 이런것도 하고 저런것도 하고 이것저것 편하게 즐기다가 밖으로 나와 워터슬라이드를 타러왔는데 <목소리> 메조미는 키가 모자라서 같이 탈수가 없네요 어쩔수 없이 저만 찍먹해보기로 했습니다 <목소리> 20후반에 접어드니 앉을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<목소리> 네. 쿨하게 네 하고 대답했는데 <목소리> 직원분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비명 지르는 건 전혀 쿨하질 못했었네. 요 중력이... 이야... 몸무게가 늘어서 그런지 코너 꺾일 때마다 허리도 같이 꺾이는 듯한 격통이 느껴집니다. 암튼 음... 내릴 때만이라도 쿨하게 내려봅시다. 카도풀에서도 안 먹은 물을 여기서 다 먹어버렸네요. 매점이가 고맙게도 밑에서 기다려준 데서 안금탄 것보다 빠른 녀석을 마네시와 둘이 다뤄와봤습니다. 으아... <웃음> 아니,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. 이 터널에 들어갈 때의 기분은 마치 거대미럼의 똥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어디로 어떻게 배설될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. <웃음> 재밌는 진짜... 진짜 재밌네요. <웃음> 야, 어 이거 재밌다. 그리고 홀로 쉬겠다며 옆에 온천에서 지지고 있던 매조미를 만나러 왔습니다. 기다려준 딸에게 미안하지만 애늙은이가 따로 없네요. 그리 마지막으로 파도 풀을 한번더 들려서... <웃음> 물만 실컷 먹고 왔습니다. 눈치게임에 성공해서 정말 즐겁게 즐겼네요 그렇게 메조미와 마네시가 씻으러 들어가고 혼자 남아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멋진 곳을 발견해서 몸좀 지지다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뽕 뽑았다 뽕 뽑았어 재밌게 먹었죠? 아쉬워 그래서 메조미에게 최근 논것 중에서 오늘이 몇 번째로 재밌었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?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첫 번째로 재밌었다네요 버튼량 한번 확인해보 처음 시작이 백이었지어 아야, 어, 어, 우리 맞추기 할래 그래? 108로 시작했으니까 난 그래도 한 90? 92 92 <웃음> 대박. 와 하루 종일 만지작거렸는데 진짜 배터리 엄청나긴 하네요. 참고로 절전 모드로 하면 최대 4 5 일까지도 버틴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근데 조난 당했을 때좋겠다 물에 들어갈 수 있지. 조난 안 당하는 게최 제일... <웃음> 그건 맞네. 사실 이 뒤로는 집에 가서 키려고 했는데 <웃음> 차가 너무 막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. 연볼카가 있길래 궁금해서 사 먹어봤는데 저는 대만족했고 마네씨는 별로라네요. 남은 건매조메와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. 그리목 마를까봐 사온 레모네이드, 당 딸릴까봐 사온 호두 과자, 휴게소에서 안사 먹어 범죄인 알감자와 고구마 스틱까지 근데 네, 이럴 거면 그냥 음식점에서 사먹을 거 그랬나? <웃음>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리 한참을 달렸지 <웃음> 다음부터는 수영장 갈때 까불지 말고 긴팔 입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